아직 사랑해요? 아니... 그럼 됐네요 그럼 죽여버려요 그 방면에선 우리 조직에서 최고이시니까 이녀민 영원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도 처리를 못했나? 자네는 사람을 죽이는 만큼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움직여야 될것 같군 네? 아닙니다 이번 일 일주일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수 없이 48시간 안에 사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웃음> 얘들아 밥 먹어 오늘 수학여행 가는 날이잖니 아네 어, 엄마 그런데 아빠는 왜안 들어오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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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터치고 있어? 아! 여기 안에 무언가 숨긴 게 있는지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 그래... 음. <웃음> 대장님 계집 음? 아래에서 수상한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내려가 보시죠 어 그래 <웃음> 코드번호 3718 오랜만이군 흠... 음, 그래 5년 만인가 오랜만이군잘 지냈나? 요즘 결혼생활은 행복하고? 하, 말하자면 길지만 알고보니 우리 아내가 킬러였어 킬러? 아, <웃음> 이럴 수가 그래 나처럼 경쟁업체의 살인청부업자였다고 뭐 아무래도 우리 조직의 정보를 캐기 위해서 접근한 거 아니야? 음, 글쎄. 우리 관계에 진실이란 건 있었을까? 하아, 그러게 내가 5년 전에 그렇게 말렸잖아. 하... 으차. 자, 이번에 사격. 쳐. 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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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기지 않군 하지만 그 결혼은 분명히 너의 킬러 생활에 발목을 잡을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녀만 있다면 난다 이겨낼거야 너무 걱정하지마 코드번호 3718 진짜 결혼생활이 내 발목을 잡을 줄이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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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싹다 모조리 가져가서 조사해. 여보세요. 미안하지만 딸과 아이들은 이미 당신 와이프가 빼돌린 것 같고. 조사해봐도 아이들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 뭐, 뭐, 뭐, 뭐라고? 젠장. 그럼 설마! 아...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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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판에 보자는 거지! 절대! 내 가족은 양보 못해! 잉녀맨 나이 32세 어릴 적부터 킬러 집안에서 태어나 살인기술을 배우고 학창 시절부터 검은 조직의 킬러로 직접 일을 시작한 잉녀맨씨는 업계 최고의 킬러로 가정의 충실한 평범한 직장인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를 감추며 일한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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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한 거야? 에? 에? 너, 누르는 거 아니에요? 에? 에? 어? 어? 어? 어라라? 이사인마 <놀람>